안녕하세요 네, 여러분!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! 프로디입니다잘 <웃음> 계셨죠 여러분들? 보고 싶으셨죠? <웃음> 여러분 이번 연도에 디즈니 10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래서 네, 삐까뚱시에서 또 미국을 갔다 왔죠 네. 네, 그리고 도쿄 디즈니까지 갔다 왔어요 음. 거의 한달 동안 디즈니로 한네번을 갔다 온것 같아요 네. 여러분 진짜.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한국에 오자마자 보내주셨어요 <웃음> 아이씨 <웃음> 어 아니 이 100주년 된게 우리가 여행을 간 거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형아 음. 내가 할게 <웃음> 너는 아직 안 되겠다 야자 여러분 올해 2023년이 디즈니라는 게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디즈니 100주년이라는 프로모션을 길어. 여러 가지 <웃음>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 <웃음> 하고 있는데 여기 브랜드가 빅소 빅소라는 브랜드에서도 스마트폰 케이스가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또 이제 디즈니 공식은 아니지만, 디즈니를 많이 좋아하는 <웃음> 우리 노아스토리 채널에 광고가 들어오게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네. 네. 네, 이번에 또 100주년 키 컬러가 네. 이 오로라 빛, 이 아. 은색이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도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오로라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. 네. 여기 옆에 보면은 이 100주년이라고 로고가 이렇게 써있고, 여기 또 이렇게 옆에, 뒤에 보면 또 이제, 그림들도 이렇게 같이 비디오 가게 이런 거막 거꾸로 하나씩 알지? 빌리면 어. 이렇게 그러니까. 뒤집어 놓잖아어다 어. 나간 거이 뒤집어 놓은 거. 몰라 그런 거.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요즘, 요즘 넷플릭스 시대에 무슨 비디오 가게야. <웃음> 여러분들께 아주 예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미국과 도쿄에서 사온 그 굿즈들도 함께 아 나도 같이 해야 되니 이것도? <웃음> 영원히 <웃음> <웃음> 언제나 w 레이스 <웃음> 일단은 저희 핸드폰 기종 저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 13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음.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부터 한번 봐봐요 패키지가 너무 고급지잖아 이 영롱한 이번 100주년 시그니처 오로라 색깔과 얘 선물하기 좋게끔 이렇게 포장이 아주 예쁘게 멋지게 있죠? 그래서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이거 봐봐요. 이거 미니마우스고 이거는 도널드 더 이렇게 있죠? 색깔별로 이렇게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보시면 나는 이게 진짜 너무 고급 이게 진짜 신의 한 수. 아 여기 테두리? 테두리. 이게 보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진게딱 보여. 이게 틈새를 보면 알아. 틈새 요런 데를 봐봐. 짜치게 안 돼있고 아주 틈새까지 그러네. 딱 인쇄가 깔끔하게 음. 돼갖고 이게 딱 박혀 있다 요즘 또 아이폰 또칵툭치잖아요 심하게 칵툭튀인데 음. 요거를 떨어뜨려도 음. 카메라는 보호해주겠다 해갖고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. 음. 와 이건 진짜 좋네. 이거 좋은 거야. 이게 또 음. 여러분 맥세이프가 되는 것도 있어요. 어? 맥세이프도 같이 이렇게 하시, 하실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팔방에는 진짜 안전하게 우리 핸드폰을 모셔주겠다 하고 이렇게 사방팔방 팔방 미인이에요 여러분 난리난 저 정말 껴볼까요? 너무 쫀쫀하다. 낄때 느낌 아. 알아. 고급찜, 야 아, 알지. <웃음> 우와, 안 무겁네. 보통 이 사방에 이거 있으면 좀 무겁거든요. 우와,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이렇게 단단한 하드케이스인데. 이게 있엔데. 빅소의 기술입니다. <웃음> 블랙으로 또 이렇게 하시면 반사되면서. 어, 반사. 요이 고급찜 있대니까 블랙에 흰색을 한번 껴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. 오, 와, 새분 같아. 또 다른 맛이 있죠, 여러분. 음. 흰색으로 이렇게 옆에 테두리까지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을 낼수 있는 프로젝션 필름 케이스 만나보셨고요. 아, 네. 네, 이제 다음은 조금 더 이제 알록달록한 거 여러분 또 이제 귀염 뽀짝한거 좋아하시니까 귀염 뽀짝한 느낌으로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제가 픽한 음... 것 중에 하나인데 저거는 에밀리. 어 파리 인애밀리고 아, 그렇게. 에밀리인 펠리스야. 카메라에 이렇게 미키 스티커를 잔뜩잔 잔뜩 붙여놓은 느낌 어. 또 제가 여러분 미키 마우스 요즘 일러스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일러스트 중에 하나가 이 버전이거든요 너무 너무 예쁘죠? <웃음> 우와 디테일 봐이 디테일이 아, 진짜. 여기 디즈니까지 이렇게 써있고요 음. 요즘 인싸들은 이렇게 찍잖아 알지? 아 그래? 네.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하나의 카메라를 새로 산 느낌으로 진짜 화질도 너무 좋고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진짜 다 픽셀이 살아있어 보통이 아니다 아부 떠는 게 아니고 진짜로 퀄리티가 좋아요 여러분 노화 스토리 진정성입니다 요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여러분 테두리가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 진짜 심플 그 자체 여러분 요런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것도 없는거 케이스에 완전히 그냥 딱 맞는거 뭐 옆에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이런것도 싫어 그냥 난내 케이스만 딱 맞았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 있죠 이게 구매하실 때그 케이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 <웃음> 완전 그냥 그 일체형이야. 이게 그 편지잖아. 아, 텍스트처럼 어, 흰색이니까는 이렇게 음... 또 화이트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진짜 딱 맞는 그런 느낌으로. 아니 근데 국내 브랜드에서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한걸 진짜 나는 거의 처음 본것 같아요. 빅소의 퀄리티입니다. <웃음> 다음은... 아, 이거 제일 기대되는 거. 오! 오, 오? 어? 뒤가 까먹네어 약간 그 에리얼을, 방이 좀 어둡잖아. 아, 바닷속이니까. 어, 바닷속이잖아. 아, 심했어. 어? 이건 이제 프린세스 엔티크 시리즈라고 이제 공주들 쫙 있어요. 이 에리얼 말고도 이제 엔티크하게 약간 이런 테두리. 막 인어공주, 백설공주 자스민, 벨, 뭐 신데렐라 막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맞아, 것 같아요. 맞아. 이거 그냥 케이스 구경만 한참 해요. 홈페이지에서. 또 최애공주가 누구야? 저는, 라선젤을 제일 아 맞다, 맞다. 네, 저는 제... 인어공주 에리얼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영화도, 음. <웃음> <웃음> 이 말을 <왜>? 아끼겠습니다. <웃음> 아끼지 마, 아끼는데 이상해. 아, 아니, 저는 기대돼요, 굉장히. 어, 기대돼. 어, 음. 여러모로. <웃음> 다음은, 짜라란. 이거는 스마일 투게더라는 라인으로 이제 같이 웃는 거예요. 이 설리 말고도 <웃음> 이거 보면 미키, 스티치 이렇게 같이 있고 또 마이크도 있고 설리반도 있고 같이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셀카 찍는 거예요, 예! 와 이거는 진짜 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딱 홈페이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장바구니에 넣었던 게 바로 이건데 짜잔! <웃음> 너무 예쁘죠? 오, 야, 고급진 도널드 덕이네? 아까 이거는 이제 100% 흑백이었다면, 은 이거는 약간 흑백인데, 좀 컬러감이 들어가 있다. 음, 약간 파랑 근데 제가 또파랑을 좋아하거든요? 또파란옷 입었잖아요. 그러네, 딱 넉깔이네. 아, 아, 맞지, 넉깔이지. 음, 너무 예쁘다. 내 <웃음> <너무 예쁘다. 웃음> 네, 최애 픽 하나 딱 음, 뽑아주세요. 다 예쁜데? 고만의 매력들이 있는데, 그래도 이게 가장 네. 제 취향을. 안녕한거 아닐까? 저 같은 <웃음>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 원래 처음에는 그래고요 라인을 딱 했는데 실물로 또 받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일러스트도 그렇고 뭔가 이 카메라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또 이번에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음, 누가.. <웃음> 너, 너가.. 뭐가 이슈를 있을 거야? <웃음> 품절 사태가 어.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? 이렇게 해서 우리 빅소에서 이렇게 나온 100주년 디즈니 친구들 이렇게 케이스 한번 만나봤는데요. 지금 이게 보여드린 게 다가 아니에요. 이렇게 음. 많이 보여드렸지만 디자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귀여운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. 근데 근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음. 여러분 구경하시면 이것저것 다 담을 거예요, 여러분.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5%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 보실 수 있으니깐요 지금 지금 안되고 저희 영상이 끝나면 바로 저희 더보기란 <웃음>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미국 디즈니에서 또 사온 또 아이템들이 있어요.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. 이거지고 왔어요 여러분. 일단 여기 보시면 옆에 이거. 아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어깨에 이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요 위에 이렇게 어깨 얹어갖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이거 이거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자동차예요 여러분. 제이 어트랙션이 이번에 미국에 생겼는데 그거 보면 진짜 딱 애니메이션 진짜 한 장면에 보세요 뭔가 배경지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? 음, 우와, 난리 났지? 너무 귀엽죠? 하늘이에요 음, 여러분 그 자동차 움직일 수 있는 거야. 이걸로 이제 운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놨습니다 짠! 이거는 여러분 스낵통이에요. 스낵 네 가지 정도 스낵을 골라가지고 여기다 담아가지고 가는 고,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피크닉, 그튼터원에서 피크닉 하라고 해갖고 이렇게 귀여운 음. 아이를 놨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디테일 플라스틱이에요. 대박인 거지. 손이야. 이 손, 미키의 손이잖아요, 미키 손. 손잡이 있어가지고 아, 여기를 딱 넣고 들 다니면 내 손이 미키가 된 거지. <웃음> 너무 귀엽죠? 와, 와짜 인형 같다, 영상에서는. 와 이런, 이런 느낌. 이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음. 다는 거예요. 짠, 얘는 진짜... 어, 아, 까봐 아, 오래 참았어. 왜 참아? 재미없어? 아니. 보널드도 한정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미국에서만 파는 굿지 여러분. <웃음> 이거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 물 채워가지고 뿅뿅뿅뿅 누르면서 여기에 이제 그 넣는 거 아시죠? 링! 링 별건 아닌데 약간 요 감성 갖고 싶었어. 글리터 같은 거좀 사가지고 <웃음> 아 여기를 약간 스노우볼처럼 좀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네. 아 미국 끝났고 이제 일본! 이거는 여러분 판타지아 워터 텀블러예요. 키가 너무 판타지하게 입고 있죠.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요런 느낌인데 이게 빨대도 보면은 음 그리고 대박인 거는 이런 글리터들이 있는데 이게 미키 얼굴이에요. 아 이게 여름이잖아. 여름이니까 이렇게 글리터 이렇게 요런 아 워터 수고하셨다. 너무 예쁘죠. 음. 나야.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어 보는 눈 있지 않니? 어? 아, 여러분 제가 또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 펀트리 베어 띠에러라고 해가지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 나오는 이제 아이들이에요 짜잔 아 너무 귀엽다 여러분 <웃음> 어. 네,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아이들인데 거기서 이제 마스코트예요 여러분 제일 귀여운 음. 데 노래 끝날 때마다 얘가 마지막에 한 번씩 피날레로 이렇게, 이렇게 우와 소리나네? 소리를 오나. 이렇게 소리를 그런 게 없죠. 단종이 됐었거든요, 이 인형이. 근데 이번에 딱 가니까 딱 나온 거야. 그리고 얘네. 포즈가 되는 인형이에요. 제가 저번에 그 캐리어 하울 영상 할때 보여드렸었죠. 그 옆에 보시면 이런 보핀 있어요, 보핀. 아, 얘랑 저거야? 그때는 여러분 우디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핀만 이렇게 구입했었거든요. 얘 기억나시죠, 여러분? 이번에 그래. 가니까 불스 아이도 나왔고 우디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을 이렇게 커플로 다 샀습니다. <웃음> 뭔 짓을 해놓은거죠? 지금? <웃음> 아 철사 같은 게있어가지고다 꼬부라집니다. 음... 그래서 또, 또 아, 그... 지네그너내 영상 보지도 않는구나! 아... <웃음>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다 같이 타고 다니는 너무 귀엽죠? <웃음> 음... 어, 얘도 여러분 저번에 토이스트로 호텔 갔을 때얘 너무 사고 싶었는데 얘가 품절이 됐었어요. 음... 이번 디즈니랜드 갔는데 다시 이제 재발매를 한 거야. 어, 졸기인데 이일 봐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이 코딱지만 한데 진짜 귀여워요 이건 진짜 풀 박각이지 않아? 슈러스 판매하고 뒤에 미키 풍선도어 너무 귀여워 이거봐난 <웃음> 이렇게 미친 귀여움 오랜만에 보잖아 진짜 미쳤죠 <웃음> 여러분 너무 귀여워 절대 못 갖고 다녀 집에 고이고이고이 고이 고이 모셔야 돼 얘는 이제 스트로우 귀여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것봐요 미쳤어 이거 진짜 어떡할거야 여러분 당장 가서 빨리 도쿄행 끊어야돼 이거는 그거 허! 이거 제일 좋아하는 어 이거 차어 세상에 근데 이 뒤에 요 판이 그 트위스트리 호텔 건물 어머 세상에 난리났다 난 몰라 어. 어떡할거야 당장 사실 아 가시야 아니 이렇게 작은데 진짜 무슨 그게 없다. 도색 미스가 없잖아. 도색 미스도 그 모양도 되게 귀엽게 났잖아. 요거는 이런 케이스가 예뻐서 산 틴케이스예요. 너무 귀엽잖아. 이거 어떻게 안살 거야 이렇게 그렇게 떡하니 이렇게 있는데. 오아 이렇게 코끼가 쪼로 귀엽구리하게 들어 있습니다. 알린 게 모양으로 돼 있고 패키지 너무 귀엽죠. 음헐 어 초코 들어 있어. 초코 마가렛 등가보다. 아막 뒤집어지고 맛있는 편이 아니네 나빼짠 <웃음> 안녕하세요 올루에요 네, 제가 이번에 이 올루에 아주 다이입를 했어요 <웃음> 완전 입덕 샵에서 이 영상 얘네 이야기 하나를 틀어줬는데 그걸 넉넉히 보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. 예. 해버렸지 뭐야? 얘의 어떤 캐릭터가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어디가 닮 닮은... 어. <웃음> 제가 좋아하는 걸 얘가 다 하고 있어 <웃음> 물, 노래, 하와이 약간 이런거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귀여운 덤보를 샀어요 여러분 제가 잘때 항상 인형을 안고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귀엽게 덤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짱? <웃음> 귀도 짱 크고 엄청 보들보들해요! 진짜! 안녕하세요! 덤보예요! <웃음> <웃음> 여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덤보 케이스 딱 이렇게 같이 어... 두면 얼마나게모르 <웃음> 덤보가 보냈또 <보내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많은 구찌들과 이렇게 빅소 케이스까지 같이 언박싱 해봤는데 요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디즈니 100주년을 흠뻑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빅소 케이스 15% 할인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좋아였고요 코디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 다음에 안녕. 어, 여보세요? <웃음> 아, 네. 아, 네. <웃음> 아. 짠. 어머. 주어줄래 아, 여기 이제 그, 이거 뭐죠, 이거? 닦는 거. 이것도 두개 들어있고. <웃음> 자, 여러분, 봐봐요. 이거, 아, 두 개. 네. <웃음> 야, 후뚜루맞뚜루 하지 마. 체계적으로 해야 돼. <웃음> 후뚜루마뚜루 아닌데?